이리 오너라! 이리 오나라한 번, 하나, 둘, 셋! 이리 오나라 난쟁이 어. 나라 같아? 난쟁이 나라 같아? 어, 그치? 어, 아담하고 귀여운? 엄마, 110. 1 1 3 113? 어. 너는 103. 그대 중에는 자리에 들여 막히고 나히지 않도록 잘 잡고 이용해 주세요 k i t 포장 응. 보라고 천천히 달려주라. 어, 온다, 온다. 누가? 누가? 나무가.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야? 어? 나무한테. 안녕. 레일모드 운행이 끝났습니다. 어야 아니 뱀 말고 그 물개개 오 징그러워 징그러워 편할게 안돼 모자마자 어떻게 대한민국 대표 귀신 다섯 점을 선정하여 모자제가 어디야? 음산한 기운이, 음? 음산한 기운이. 음 아. 음 엄마 교신하는 건 아니야? 옆에 어? 어. 어. 어. 봐봐. 오늘. 오늘에서는 음음 이게 사자고데아 그래? 국은와국 음. 지금 한말 다시 해줘. 지금 나만큼 행복한가요? 맞아. 엄마 데고 보람 있네. 음. 어, 그 창문이야? 창문이 왜 그래 문처럼 생겼는데 옛날, 옛날 옛날 창문은 이렇게 생겼어. 응 맞아. 선물 하나로도 감사도 그걸로, 그것만으로도 걸 만족해야지 응. 너 지금 생일도 아닌데 어, 저게. 갑자기 선물을 어, 어. 선물을 어, 말하는 거야 어. 엄마, <웃음> <우리> 고민, <웃음> 고민하는 가 엄마 여기 고민하러 <웃음> 싸운다 <웃음> <웃음> 이거, 이거 아바타 같아 어? 아바타 보는 것 같아 엄마 <웃음> 처음에 옛날에도 했었구나 어. 이게 거기지. 이게 저게 엄마 소니 안 죽다 옵니다. 엄마 여기 분연장이다 <웃음> <웃음> 소니 마 소니 반갑다. 야. <웃음> 음, 나 무섭단 말이야. 나 진짜 무시 을 때는 말이야. 그때는 <웃음> <라떼는> 말이야. <웃음> 바닐라 라떼지. <웃음> 엄마 나그는 <라떼는>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어. 어. 엄마, 낫다는 말이야. 귀신이 어쩜 무서워, 무서운, 무서웠다고. 그래? 낫다는 말이야. 나는 귀신이 안 무서워했어. 그래? 그러면 담력 분류하러 가자. 어? 여기 이 집에 귀신이 있을 것 같아. 어? 저거 봐봐. 아, 어, 알았어. 어? 어, 여기를 또 문. 어머, 화장실. 거기도 문이 있었나 아, 깜짝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집에 가자 해봐 집에 가자 엄마 힘들게 하고 싶었는데 어? 힘들게 하고 싶었는데. 엄마 힘들게 하고 싶었어? 엄마 응. 힘들게 하고 싶었어? 어떻게? 아 데리러 오신다고? 엄마 힘들게 전차 타고 가야 되는데 데려다 주신다고? 아쉬워? 어떤 생일이었어? 소감 한마디 듣고 가자 나는 엄 어? 나는 가장 생일에 나 남... 나는 엄마가 풍선 안 타줘서 너무 지루해. 너무 속상한 하루였어. 나 풍선 엄마가 안 태줬잖아. <웃음> 풍선은 너 생일도 아닌데 왜? 풍선은 아 너무 힘들어 풍선은. 어차피 산 사... 봐봐. 안될 이유를 말해줄게. 응. 어차피 살기만 하는 거지. 안 응. 쓰지 않아. 어. 엄마테 그냥 죽기만 해. 어 맞아. 오니까 풍선 사줘. 들기 힘들어서 맞아 엄마 주잖아. <웃음> m